누가 잠든 꿈속을 열어? What you do that for? I'm more, I'm more. 새들이 말해 소곤소곤 What you do that for? I'm more, I'm more. 작은 프레임 네모난 세상을 그려. 싱그러운 나뭇잎에 파란 나는 빛. 포근한 요한 반딧불 하네, 속 작은 상처럼 Charming Prince When you come to me Please wanna kiss you Charming Prince Will you come 모두가 잠들 세상 속에 Charming Prince To me Please I wanna kiss with you Charming Prince 작은 그 뭉을 열어 What you looking for? I'm more I'm more 조그만 꼬마가 말해 What you looking for? I'm more What you do that? I'm more right. 작은 피를 긴채모한 세상을 그려 상상 속 어디선가 밖은 그런 곳 믿을 수 없이 기묘한 그끝 Charming Prince When you come to me Please wanna kiss you Charming Prince Will you come? 모두가 전부 세상 속 Charming Prince To me please I wanna kiss with you Charming Prince When you come next to me I'm walking on h e r 없이 사뿐히 날아와줘요 Just a little slow Or shall we go 그누구도 눈치챌 수 없게 사뿐히 In, in the way When you first see me All oh, my fairy tale complete Wanna wake up